거는요쌉캐물이란 건데. 아,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이거 계산 못 해. 근데 아 뭐해 저걸 계산을 못해 그 덱트래커가 이정도 확률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거야 근데 비길 수 있거든요 아니 그니까 안못 죽일 수 있거든요 아니네 무, 무조건 죽이는거야 이나 필파의 저거 아라 키르 정령 복사 해 가지고, 가 는게 낫 지？어어 어어 어어, 먹어. 먹어먹는거 좋아. 어다 가져와 응잽 고마워 골드리 황금 고마워 쌤 오히려 좋아 오쉣쉣쉣쉣쉣 <웃음> <웃음> oh, 한 바퀴 도 오에 옹오야 상대도 상대도 진짜 미친놈이긴 한데 힘랍 펀치 입은 잘랐어요. 아, 그리고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 둘리가, 둘리가 천머리의 완벽한 카운터야. 아니, 둘리가 천머리를 그냥 뚫어버리는데? 둘리가 걔 레전드네. 둘리, 천복 까주고, 아까 컷. 컷. 컷. 컷. 하하하. <웃음> 하하하. 야수, holy C M. 아먹가합한거로 나왔다? 그럼 골드를 하나 겠네꽤 강력한 세력을 모았군. 아 근데 쓰레기밖에 안 나와. 오와 우와 우와 우. 우와 우와 우. 우아, 우아, 우아. 이로를 몇번을 했는데 <웃음> 지락률이 있군요 이겼다 얘도 나름 뭐를 많이 돌렸어 얘도 뭔가를 많이 했어 계획대로 성공했죠. 악마로 가다가 개같이 저장 되는데. 지금 해볼까? 무한 뱃사람으로 스니드 오지게 뽑아서 그거 해봐야 되는데 어? 터진다? 아 어, 터지네 이거 어 미쳤나봐 안 터지네 아 보자 이거 뭐야! 아니 흉재고가 없나봐 씨발 아니 이게 말이 돼? 흉재고가 없어 그냥 버려 이거 아니 흉 재고가 없어 잠깐만 끝 친친까지 칼렉 재고도 없나봐 칼렉 안 나오는 거봐방금이긴 한데 의미 있냐? 욕을 안고려는게 나아요 기간만 차지해서 어 뭐야 아 재고가 풀렸구나 아, 어, 못하겠는데? 웅장해서. 야, 이거 안 나왔네? 아니 이거 왜안 나와? 고기? 조심해야 돼. 제이슨도 없.. 제이슨도 없어. 제이 없어. 아이씨. <웃음> 제이 아아왜 와... 와... 저러와 여러분들은 친구 친구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 하스폰도 재밌게 보셨나요? 하스폰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재있는 하스톤 영상이 있다면 하스점주콘 c o k r 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